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자락이 둘러싸고 있는 조준억한 토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이곳은 충남 청양군 운공면 밀양리인데요. 토지의 계략적인 경계와 정보를 먼저 알려드리자면 계획관리지역의 전과 임야가 혼재된 토지로 전체면적 4053제곱미터 약 1226평 총 3필지입니다. 저는 전체 면적 2212제곱미터 약 669평 두필지이며 임야는 1841제곱미터 약 557평 한필지입니다. 건폐율 40% 용적률 100%의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현재 기본 토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 아래 토지와 단차가 있어 주택을 건축해도 조망이 막힐 염려 없는 이 토지 매매가는 평당 25만원, 전체 3억 650만원입니다. 곱게 뻗어 멋진 소나무 사이로 푸른 르 하늘이 보이는군요. 다가오는 봄을 느낄 수 있는 천명한 날씨입니다. 황공에서 토지로 다가가면서 보니 산자락에 둘러싸인 모습이 편안합니다. 이웃한 곳에 서너채의 집이 보이네요. 복잡거리지 않고 조용하게 살수 있는 환경입니다. 소개해드릴 토지에는 어린 소나무들이 많이 심겨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이는 너른 평야는 봄이 오면 푸르름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토지를 감싸고 있는 삶도 조만간 실록이 우거지겠죠. 이곳의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시내버스 정류장은 도보 15분, 초등학교 면사무소 등면소재지는 자차 4분 거리이며 청양군청, 중구동학교, 시외버스 터미널 등 청양 시내는 차량 15분 내외 신양 톨게이트는 7분 정도입니다. 칠갑산 자연휴양민도 멀지 않군요. 자차 30분 정도 거리입니다. 지상에서 토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로는 깔끔하게 아스팔트 포장되어 있습니다. 전부대도 있으니 건축시에 전기 끌어오는건 큰 문제 없겠군요. 아래쪽에 자리잡은 이웃집을 지나면 소개해드릴 토지가 있습니다. 경계 부분에 자연석석축이 보이네요. 기본 토목이 되어있어 건축이 용이한 상태입니다. 석축이 경계를 따라 유실수 몇 구로 보이고 토지 안쪽에는 어린 소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멋진 소나무는 정원을 만들 때유기나게쓸수 있을 것입니다. 단차가 있으니 앞에 집이 있어도 시야를 전혀 거스리지 않네요. 길을 따라 위쪽에도 이웃집이 한채 보이네요. 위집과의 경계에서 본 전망은 더욱 시원합니다. 소나무도 가까이에서 보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복잡하지 않고 조용한 전원주택을 마련하고 싶은 분에게 최적의 토지입니다. 너무 넓어 부담스럽다면 400에서 500평과 700에서 800평대로 분할 매도도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